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스토리, 노하 노아입니다. <웃음> 오늘은 어 이거 그때 입고 나왔던 옷이랑 똑같은 것만 그러네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아스토리에요 스타일링 좀 바꿔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은 뭐제 얼굴 보려고 오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됐고 닥칠고 <웃음>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제가 또 협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제 영상을 보시고 판마트에서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랑 결이 맞는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큰 제품이어야지 협찬도 왔을 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고 그러겠죠? 마스크팩도 오고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마스크팩 구급에 하시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그치만 오늘 보여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흔쾌히 받고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냐면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마우슈리틀 마우슈리틀 이라는 피규어예요 여러분 아톰 아시나요? 아톰? 그렇게 불러오는데? 아, 그 이렇게 발에 불 나오는데? 아그 아톰이랑 미키마우스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영감을 받은 이 캐릭터 마우슈리틀이 이렇게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팔고 있을거예요 아마 이건 랜덤박스에요 여러분 하나 사시면 다 다른거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 박스 사시면 다 가질 수 있다 네, 여러분의 선택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시크릿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시크릿은 사랑입니다 이게 귀엽네요 이 핑크 비닐 모자 쓴이 아이 나 한번 까볼게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까봐야지 또 여러분들 스킵 누르려고 하시지 않니 딱 까면 오! 어, 김 어, 스방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싹, 해서, 쪼물쪼물, 만지, 만져봐서, 이렇게, 뭔가, 맞춰보는 거야. 이, 쪼물쪼물 해서, 뭔가, 이게 보니까, 어, 어떻게 알아. 뭐가 들었니? 짠, 가서, 짠! 와! <웃음> 어, 너무 귀엽네? 일단은, 이 안경을, 어떻게 여기 위에 딱, 붙인 거야? 옆에, 이렇게, 달려있지도 않은데, 이거 봐봐요, 여러분. 옆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안경이, 이렇게, 달려있대야? 아, 이렇게 생겨. 너무 귀엽죠? 약간 미키마우스 같으면서도, 아톰 같으면서도 뭔가 귀엽구리한 이 아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네요. 귀가 아야한 것 같아요. 약간 패션에 접목시키는 막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막 옷도 나오고. 설명을 잘 모르겠어. 마우쉐리틀은 오른쪽에 감기 있는 붕대는 장난을 치다 다쳐서 혼나는 아이를. 포... 아 이게 자,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일찌감치 근실 판정을 받아 아이의 모습 마오들를 어린 시절 나투 굿이 겪은 사소한 이들을 바탕으로 보다 아이들의 보편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귀엽고 독창적 캐릭터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웃음> 이 안에 보면 얘도 똑같이 판마트의 시그니처인가봐요 이게 이렇게 카드도 들어있어요 빨리빨리 빨리 하고 빨리빨리 빨리 해야지 이거 언제 하고 다 자빠졌네 아, 하나하나 자 다음 거는 어차피 이 만져가지고 아, 이거 뭐 어떻게 알아 이게 다 똑같이 생겼는데 옷만 다르지 잠깐면 오! 초래! 아니 파래! 파란 아이가 나왔습니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또 다른 밑모습에 이렇게 로고도 적혀져 있네요.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이 모습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블루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얘네다 아, 이름이 있나? 이름이 있는 거야? 그냥 마우시리 그냥 옷만 바꿔 입은 거죠? 그쵸! 타프마트님 카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제 두개 깠어요 여러분 근데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편집했고 빨리빨리 해줄게요 여러분 뒤로 가면 딱딱딱 딱, 딱다 나올거니까 여러분 스킵하지 마시고요 짠 이렇게 캔모자를 쓴 마이 쉬리트리 나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 주홍이가 나왔습니다 이, 어 얘랑 얘랑 신발이 다르구나? 똑같은 줄 알았네? 나도 이런거 하고싶은데 짠! 한번 나와야 되는데 짠! 이렇게 하면 되는거야? 보라색 패션 이렇게 쪼리시는 아주 패션너블하네요이 아이가 이렇게 보라색 아이가 나왔습니다 벌써 여러분 4개 네 나왔어요 풀샤 마지막에 다보여드릴거예요 짠! 이 패키지에 그려져 있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여러분? 제가 또 멜빵바지 좋아하는데 멜빵바지에 빨간색 비니 어쩜 이렇게 옷을 잘입니? 짠! 이 아이를 개봉해보겠습니다 짠! 와 얘도 귀엽다 여러분 색감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뭔가 어떻게 이렇게 고퀄리티를 만들어야 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쿠키베어스도 하면 이런거 만들고 싶다 초록색 옷을 입은 아이가 나왔습니다 초록색 또 빨간 안경을 썼어 얘 센스 진짜 비어진다 아주 오오얘 진짜 리얼 힙 힙합 힙합할 것 같은 느낌이야 마이 슈리트 나왔습니다 퀄리티가 미쳤어 진짜 어떻게 이런 퀄리티가 된 거야? 이렇게 서 스판지 왠지 시크릿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네. 요 어? 파란색? 어? 시크릿이야? 어, 아니네 아니네 이런 스타일 옷 있는데 얘가 딱 그렇게 입었네 신발도 반스야 앞모습, 옆모습 이렇게 입어보면 이렇게 후드도 아주 디테일하게 있어요. 텐션 떨어져. 4개밖에 안 남았어. 또 no 시크릿이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여기를 뜯으면 이렇게 한방스하게 뜯기는 거를 이제 4개 남았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노란색. 네, 노란색. 어? 잠깐만. 헉! 잠깐만! 아나 진짜 이건 진짜 나 시크릿인 줄 알았다 진짜. <웃음> 흰색을 하고 있길래 좀 레어템인 줄알는데 아니었어요. 그 마음이 슈리틀이었습니다. 귀엽죠, 여러분? 얘도. 시크릿 있긴 한 거야?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괜히? 스 심리? 건들려고? 그런 거 아니죠? 팜마트님. 제발. 아, 제발. 나도 시크릿 갖고 싶다고. 아니네. 근데 얘 귀여워요. 아닌데, 귀여워. 얘가 제일 귀엽네? 어, 제일 귀엽죠, 여러분? 색감하고, 색깔하고, 조합이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 패션. 어, 너무 귀엽다. 그리고, 다음은. 이거 진짜 시크릿. 나 진짜 기운도 없다. 진짜 시크릿. 핑크색 아니면 사자머리 아니면 시크릿이어야 돼. 몇만분의 일이야 뭐야? 도대체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시크릿 확률이. 이렇게 다산도 없으면 얼마나 승질 나갔어. 어? 그지만 귀엽기 때문에. <웃음> 노란색 머리, 그래. 푸드 나왔어, 푸즈야 어? 어? 어, 아니네, 또 아니네, 아니었네. 사진에 노란색 머리여가지고, 노란색 머리줄 알았는데, 밑에가 이렇게 핑크색이 돌길래 레이어템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가, 자세히 보니 핑크색이 있었어요. 핑크색 아니면 시크릿인데, 그 핑크색이랑 시크릿이랑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든든든, 든든든, 그래도, 액션! 아, 핑크색이네. 핑크색 마이 쉐리트리 나왔습니다. 이 쉐리트리. 제일 귀엽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시크릿은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 시크릿은 나와의 운명이 아닌가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쁜 애들, 귀여운 애들 이렇게 보니까 또 기분도 쬐지네요. 아주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언박싱 해보았어요. 애플샷 보여드리면서 네, 그럼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해주세요. 안녕! <놀람> 여러분 이렇게 떼샷을 한번 설정해봤어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마이 쉐리틀 가까이서 보여드릴까? 어 얘는 옷 너무 예쁘게 입는다던데 진짜 얘는 옷 입은 거좀 보고 배워. <웃음> 왜 웃어? 아, 돈만 있으면 패셔니스트 돼야그꼭옷못 입는 애들이 꼭 그런 소리 하더라 너...